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단장팔경 중에 정선남을 가보겠습니다. 단장을 쭉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지에게 다양하게 꿀거리가 많은지 정말 놀랐습니다. 단장팔경 중에 하나이지만 이곳은 도락산을 중심으로 해서 행는데 계곡의 중간지점에 있는 다위와 안벽 그리고 계곡입니다. 이 사유지를 지나가지고 출렁지 리를 지났습니다. 이렇게 강을 건너서 조금 내려가야 됩니다. 계곡을 따라 쭉 내려가야 됩니다. 쭉 내려가면 정말 절비하게안백들이 있고 안반들이 청청이 돼있습니 수량도 물수량도 엄청납니다. 이 겨울에서 가갔는데 이렇게 물이 엄청납니다. 여름에 웬만한 계곡들 수량보다 더 많습니다. 계곡, 겨울이니까 얼음이 얼어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도락산 자락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폭포가 돼서 결국은 얼어서 코드립이 된 그런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물줄기를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저 사이에 보면 살짝 얼었습니다. 얼음이 있는데도 저렇게 물이 콸콸콸콸 그냥 쑥 쏟아집니다. 쑥 쏟아져 폭포수처럼 여름이 아닌데 겨울인데 중순아 아 대단합니다. 이렇게 바위들이 저 보세요. 안백들 보세요. 안반들 보세요. 저렇게 겹겹이 중간중간에 큰 바위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머리 부딪치면내 머리 깨지겠어아제 <웃음> 머리가 돌문데 그냥 어쨌거나 이렇게 중순함은 정말 이 핵심입니다 중심이죠 산지역에이 하선함과 중순함 보세요 옆에 있는 저 절경을 보세요 저렇게 바위가 아름답습니다 중선함은, 황선함과 하선함의 중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물이 팍팍 엄입니다 수영은 그리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이제 이 여기에 상선함 하선함, 중선함 다이 맹점이 수영을 이 검하고 있습니다. 너무 물살이 세. 눈물이 많아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목숨이 먼저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볼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단박에 자도아선던에서 내려온 물충기 일익새 얼었어 고드름이 그 줄줄줄줄 이거 개울입니다 그런데 계곡에는 물이 줄줄줄줄 그냥 흐릅니다 이게 얼음과 물과 한꺼번에 저도락요 겨울이다 보니까 물이 못내려고 중간에 다얼어버렸습니다 제가 캬! 기코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단양탈경 중에 중선함을 봤습니다. 질경입니다. 안백기청청이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다음 단양탈경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